신권법의 그렇죠.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가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일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차행원 법률사무소의 고노은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hot한 이슈인 리플 SEC 소송.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뭐 해도 유견이 너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권형 네, 토큰의 권위자, 증권형 <웃음> 네, 토큰의 네. 어, 국내에서 가장 핫한 어, 그 변호사님, 권호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일단 SEC 소송에 대한 그 개요 대략적으로 네.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예. 국내 리플러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리프를... 상패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네, 그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됐던 상황이기도 네.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나름대로 명확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증권법상에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을 취급하겠다는 라 음. 입장이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아. 2017년에 아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증권으로 그냥 취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음.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가상자산들이 증권에 해당할 여지들이 상, 사실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 그리고 또 미국에서 세일을 한 코인 이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 미국에서 그러면 가상자 증권 어떻게 발매를 했냐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어, 증권 판매 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팔았습니다 아. 아. 어, 예를 들어서 어, SAF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 음.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SAFE를 변형한 거거든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라고 음. 얼마 전에 한국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SAFT. s a 의 내용은 뭐냐면은 나중에 토큰을 주, 주겠다라는 계약 증서예요. 음.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증권으로 취급이 될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증권이 되면은 뭐가 좋고 나쁘냐? 일단은 나쁜 음,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음, 나 예. 아, 불리해지는. 네, 예,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은 증권이라는 거는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위험한 계약 증서거든요. 그렇죠. 뭐가 위험하냐?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릴 수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증권 당국이 감시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행 규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은 공모에 해당이 된다면 은 공모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공모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해당 증권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음. 벌써부터 좀 약간 어려운. 50인 이상. <웃음> 네. 아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같요이 정도는, 다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50인 이상한테 동일 증권을 권유하면 은 음. 그건 공모. 퍼블릭 어퍼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그거에 해당이 됐는데 그 절차를 안 따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려면 리플이 과연 증권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됐다는 거죠 음, 근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사전에 네. 증권형, 증권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라 분명히 네, 네, 그렇죠. 리그로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위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권 어떠한 계약이, 어떠한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가 어이 하위 테스트는 네 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이 어떤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여던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자금이 투자가 됐고 세 번째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된 금전에서 발생한 소득이 투자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노력을 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투자들이 어떤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습니다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3번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 했는데 그거를 내가 투자자로서 직접 운영에 관여를 한다면 은 그거는 증권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는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운영을 어떤 특정한 제3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걸 내가 기대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증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맡겨서 쟤들이 열심히 일하면 네. 내가 투자한 거에 몇 번은 벌겠지 그쵸, 네. 이건 그냥 똑같이 ICO 한거 약간 컨디처럼느껴지는수도 있는데 사실 ICO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쵸. 제가 만약에 리플을 샀어요 그러면 아, 내가 리플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리플 가격이 오르겠다는 게 아니라 리플 회사가 열심히 이를 해가지고 리플 가격 오르겠다라고 그쵸. 한다면 리플 홀더분들 대부분은 그 리, 그러니까 지금 XRP랑 리플을 따로 떼놔서 네. 하는 건데 네. 리플 재단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갈리우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거기에 네. 비즈니스분들이 잘 성공이 되면 XRP도 오르겠다.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근데 그 리플 재단은 맨 처음에는 원래 이거를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될걸 알고 이제 XRP나 리프를 따로 떼 놓은 네, 거겠죠. 네. 와,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네 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 집권적인 혹은 뭐 탈중앙화가 안된 실체가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봅니다 거꾸로 보면은 비트코인인 미국에서 증권이 아닌 이유를 생각하면 돼요. 없잖아요. 발행 주체가 네. 비트코인은 왜비트코인은왜 증권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뭐 어떤 회사의 어떤 뭐 수익을 그걸 가지고 있는데서 죽는 건 아니고 그냥 자산이니까. 네. 그렇죠. 네. 탈중앙화된 그냥 소스니까 오픈 소스니까 그런 건데 엑셀핀 다르죠.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그쵸. 아니 그래도 네. 이 바닥에 솔직히 <웃음> <웃음>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미 탈중앙화가 음.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다 됐다면은 이 수익을 뭐 낭인 났는 것 같은데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 법상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는 건데 리플은 분명히 중앙화된 어떤 대표도 있고 아.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모두에 다 해당이 되는가? 네. 그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플이 XRP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변호사들 의견이 아 이거는 미국 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의견을 그냥 무시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그 시장 상황이 약간 그레이 존이었어서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고발 형사적으로 고발할 때 중요한 거는 그 범, 뭐 피의자가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어, 그런 거는 네, 법에 위반될 걸알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르 몰랐다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알고 있었네. 알고, 알고, 있었네요. <웃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타다가 형사 고발된 적이 있거든요. 음. 타다 서비스는 기억하시죠? 그쵸 텐데. 맞아요. 예, 여기 고속국 그 위반이라고 고발됐었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음. 왜냐면은 어 법률 의견을 음. 받아봤더니 아니,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국토부 허가도 해줘야고 그러니까. 법률 의견도 네. 이거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바라보는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또 어, 곁다리 지식이 또 나오네요. <웃음> 네. 포인트가 되는 그 고소 항목들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I C O를 진행했던 거. 네. 그렇죠. 근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그쵸. 거. 그렇죠. 어. 반행 규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에 해당한다면은 발행 규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따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 일단 기게 하나 먹고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의견이 분분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자 내부 정보를 통한 부당 거래.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제드맥켈럼이나 갈링하우스나 그리고 다른 내부 임직원들은 물량을 음. 계속해서 팔고 있었어요 덤핑을 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도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문제 되냐면 증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증권이면 음.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는데 공모 절차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보면 프라이빗 세를 많이 했어요 네. 대표등등이 네. 뭐 수천억 원어치를 <웃음> 팔았어요 이런 절차도 안지 어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을 안 지켰다는 음, 당연히 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랑 요것이그 항목들에 대한 어떤 그 체크리스트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랑 약간 다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네. 아, 이제 SEC가 고발을 한 상태에서 이플측이랑 협의를 봐서 이게 극적으로 좀 리플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은 네. 리플 쪽에 상당히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그 약간 이제 그쪽으로 전문화된 채널들이 있어요 로스차 일루미나틴 티 약간 여행이 있는데 <웃음> 바이든 부통령의 뭐 캠프를 어... 지원했기 때문에 S&C랑 <웃음> 짜고 쳐가지고 <웃음> 아... 가격을 덤핑 시켜놓은 다음에 물량을 밑에서 매집한 다음에 지폐를 아, 네. 만들 것, 천원 단위로 네. 간다 이건데 네. 뭐 이거는 솔직히 변호사님이 이거를 뭐 판단하실건 아니죠? 네, 건 네.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 했다면그 <웃음> 어. 내용을 조금 더알수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 이제 리플 가격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SEC가 증권으로 규정을 한것그 다음에 그걸 이유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아. 것. 그리고 거래소들이 리플을 이제 취급할 수 없게 된거죠 왜냐? 리플이 증권이라고 한다면 그 증권을 취급하는 거래소도 증권거래소가 되거든요 어, 그럼 라이센스를 또 받을 거니까. 라이센스 없이 증권을 거래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거래할 수가 없는 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거래소에서 해당하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 미국 행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S.C.가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봤을 때 저는 S.C.가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긴 했었다는 입장이야. 왜냐면은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 리플, 리플에 대해서는 약간 본보기로 어, 우리가 까지 말했는데. 제도 좋지 않지했다는 입장로 으 이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때린 게 아니고 사장이 네. 경고를 몇번 네. 하다가 네. 이제 공격적으로 간 거잖아요. 거잖아요. 갑툭튀가 아니었어 네. 표현이 맞는지 네.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약간 해보셨을 때이 네. 리플이 극적으로 이 소송 당한 결과를 뒤집고 네. 뭐그 소송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네. 있는지 저는 만약에 리플이 이번 고발을 이겨내고 뭐,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 증권, 증권. 체계, 네. 다 즉, 증권법 네, 증권, 이런 체계가 다 바뀌는 거 네, 증권법의 그렇죠.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가 될것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로스차일드가 개입할 그렇죠. 만하겠네요 어. 그런데 그런 일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같다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물론 아, 변호사님 어쨌든 네. 법, 법률상으로 네. 검토한 네. 내용이니까 네. 제 법적인 네. 의견으로는 리플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본다고 하면 리플 쪽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임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결과가 음. 어떻게 됐든 지금의 지금의 페이스가 유지가 돼서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돼서 이제 확정이 나고 어, 미국 쪽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될지 대략적인 네, 예상을 미국의 그 증권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다 포섭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한국 거래소를 하더라도 함부로 한국에 있는 누구라도미국증권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안 되거든요 네. 미국증권법에 제재가 있에수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에에서는국에서국국도도도한국에서는한국에서한국에서한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증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미국에서는 리플을 증권으로 아, 보니까 네. 무엇이냐, 과연 이정체는무엇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의 대응 방법은 법률적인 것보단 거래소 개별 정책이 좀 중요한데? 네, 저 제가 거래소라면 일단 몸을 살리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네. 리플이 아니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네. 말고도 해외 주식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네, 개념이니까 해외 주식 거래하려면 또이 따로 라이센스 를 가지고 네, 있어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 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플 그러니까 리플 재단의 지금 소송 결과랑 XRP 가격은 어, 뭐늘 일치하진 않을 것 같아. 요 지금도 막 리플이 막 올라갔다, 아유,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리플 재단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고 근데 그것 자체가 XRP 토큰의 가격을 100% 뭐 그거를 자주 제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뭐 리플 뭐뭐 뭐 100원 간다, 10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 그렇죠. 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 가능성 상당히 높다. 가능성 상당히 높고 좀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상패된 주식도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비상장주 거래할 때막 내가 막야 이거 진짜 대박인 주식에서 만 원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800원짜리 네. <웃음>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네, 조심을 해야 될 밀... 필요가 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웃음> 그 개미들이 이거 리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이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알고 있었다 증권이 될 가능성 이 있다는 음... 것을 그러면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 소송을 ICO에 참여한 사람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뭐어피트에서 리플을 산 사람도 가능한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ICO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것 같은데, 음. 뭐, 논리 구성에 따라서는, 뭐 리플을 믿고, 어 리플을 구매하고 있는 현재 보유자들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 한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쵸.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음... 생각해 볼수 있을 까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변호사님이 이제 개미 리더가 되겠네요. 네, 저희 <웃음> 다수의 집단 소송 병원을 <웃음> 바탕으로 <웃음> 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습니다 네. 그럼 좋은 소식인가? <웃음> 아, 물론 이제 피해자 분들이 최소화되는 걸잘 하고 네, 있고, 건전하게 네, 네. 어쨌든... 시장이 네. 돌아가기를.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런 법적인 해석들이 정부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네. 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다른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돼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주의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리플에 관련해서 되게 전문적인 내용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